오늘도 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김종할 위원장님부터 인사하실까요? 어, 이제 그 뛸수록 단일화해야만 이긴다는 신화는 깨졌다고 봐요. 그 따라서 오세훈이도 아니고 나경원이도 아니고 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나경원이 아들이 후보로 나와도 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우리가 이긴다고 봐요. 아 LH가 이렇게 훌륭한 공기업인 줄 진정 난 몰라서 네 영감님, 오세훈 36억 5천만 원 투기 사건 뉴스도 안 보셨습니까? 근데 37억이면 37억이고 36억이면 36억이지 36억 5천만 원은 뭡니까? 영감님도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에 동아은행으로부터 받은 뇌물 3억 원이면 네. 3억 원이지 왜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이씨, 아이씨, 5천만 원이 궁금해? v a t 는 별도야 이 새끼야 영감님 오세훈 투기 그거 농친다고될일 아닙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세훈이가 명박이 형한테 우리 가족 땅 사달라고 한 공문 공문이 나왔어요 이게 헛개비가 보낸 게 아니라면 가이 새끼 돌았구만 야 이게 바로 너와 세훈이의 차이야 어? 야 세훈이 봐라 어? 이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그냥 쌩까봐 어? 개무시하잖아 어? 너처럼 누군가에게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었다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영감님 제가 언제 MB 아바타라는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까 지금 다들 동작 그만 이거 정말 내가 검찰총장 그만두니까 어? 나라가 개판이잖아. 어, 대권주자 1위, 윤발렬님. LH 사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국적 범죄자들을 소탕해달라는 어? 국민의 외침이 자꾸 저를 떠밀고 있습니다. 윤발열 님, LCT 수사, 그건 뭡니까? 어? 윤발열 님, 최측근, 임관혁 검사가 아주 착정하고 부아 줬던데 아니, 수사권 가지고 LCT 대표를 협박하면 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어, 그래요? 윤발열 님의 또 다른 최측근,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이 사람 LCT 분양 받았습니다. 특혜 분양. 아니, 이 사람 분양은 어떻게, 공정의 화신입니까? 어? 계약금도 LCT가 냈더군요. 석동현 전 지검장 계약금도 LCT가 냈던데 이거 뭡니까? 어? LCT 오너로부터 분양권 뇌물 받은 겁니까? 하, 아니, 분양권 가지고 LCT 대표한테 회유 받으면 어? 그게 검사지 깡패입니까? 어! 어, 네? 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개소리 이것 봐, 발려리 오세훈이 수사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어? 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털듯이 털었어야 했잖아. 혐미가 명백하잖아. 이것도 수사 안 했으면서 무슨 공정을 운운해. 네. 그나저나 안뜰수 대표님, 어? 왜 자꾸 저한테 반말이십니까? 아니, 발열이 정치 짬밥이란게 있지. 네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봤어?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나가봤어? 네. 한 번도 이겨보신 적이 없는 선거에 저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 피장 파장 아닙니까? 아니 뭐라고? 발열이 낙선은 경험이야. 낙선도 자산이야. 낙선도 안 해보고 무슨 정치를 우는 애? 아니 여기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이가 깡패인 나라잖습니까? 어? 정치 경험 좀 있다는 이유로 계속 말로 킵니까? 저는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 연장자한테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딜수야, 나 깡패야. 몰랐어? 윤서방파의 보스 윤깡패. <웃음>